F2라고 했어 그지? 그럼 C가, C가 B에서 주는 것은 P에 F1이고 f 그지? 그러면 A가 B한테 주는 것을 F3라고 할때 A가 B한테 주는 것을 F3라고 할때 음. F3 마이너스 음. F1이 F고 그 다음에 A C F2 플러스 F1 맞나 아, 이제, A, A, F2가 AC, 그럼 BC가 F1 맞네. F1도, 이것도 F. 그러면 이제, C가 A에서 대해 주는 것은, F2 더하기, B가 A. 응. B 어디있어 B가 A. 어, B가 A. 아, 여기있네. 플러스 F3니까, 이거는,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이네. 아, 그러면 응. F2 플러스 F3가 EF 되니까, 그래,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내는 거지. 오. <웃음> 그런 방법도 있어. 아무튼 okay. 음, 다음으로 넘어갈게